오디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네 배우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동일 씨, 이건 뭐 캐스팅 각이다.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? 저이 오디션 자체를 이제 <웃음> 처음에 영상 오디션으로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네? 기대를 처음엔 안 했죠. 넷플릭스라는 게 되게 생소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랑 1차 미팅을 했는데 네? 저는 솔직히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? 감독님의 그 눈빛을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 <웃음> 아 그래요? 어, 이 느낌이 아닌데 하고 되게 정말 그 순간 딱문 나가는 순간부터 안됐다 하고 나왔어요 저는 오우 희한 감독님은 또 완전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는 순간 지수구 자체다 라고 느끼신 거 맞습니까 감독님? 와, 아닌가 본데? 예. 한 49%만 <웃음> 예, 51은 그 다음에 만든 거고 <웃음> 어. 예. 딱그 느낌이 49%면 높은 거예요. 그럼요. 그렇죠, 높은 걸로 하죠. 오늘은 예,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낮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나저나 우리 동희 씨가 최종 미팅에서 지수의 분량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감독님이랑 한 진짜 여러 번 미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. 응. 거의 마지막에 이 친구가 주연 이제 주인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아... 네,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제가요? 막 이랬던 <웃음>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부담을 느꼈죠.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? 감독님을 이걸 나한테 주시면은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. 아, 그럼 오디션을 보는 그 과정에서는 주인공인지 모르고 보신 거예요? 네, 오..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건 진짜 다양한 연기를 좀 선보이셨겠네요 그래.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남윤수씨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. 감독님 그랬나요? 아니요 <웃음> 자 지금 입장이 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나저나 다빈씨는